원통 교육 애니메이션! 케인님! 코는 얼마나 커요? 뭐야 이거? 크리스다. 아, 큰일이야. 김성근 감독님이 내주신 이번 과제 너무 어려운데 어쩌지? 돈통통돈통통 그게 말이지. 이 세상에 지구 팔태불가사의 중 하나인 케인코니거잖 그 m 얼마나 큰지 알아오는 과제야 어, 과제할 때는 꼭3 t to go. 참여한다고 알아들었 t 그 g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과제를 못 하면 난 분명 실 o 소를 하고 말 거야 응? g 통통 d 통통 t 통 a n t to g 지 I don't want to 돈통통돈돈돈통돈 n t o n Tonton, t o 돈 t o n t 돈통이 왔구나 o n t o n Tonton, t v 배 t 으로 알바하고 있는 크리스라고 해요 o n t 돈돈돈돈 n 그렇구나 나는 코박사 타 o n 라고해내 o n t o n Tonton, t o n t 그, n 그게... 케인님 코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는 과제를 받았는데 돈통기가 코 박사님에게 여쭤보면 된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아이 그럼 아주 잘 찾아왔단다 내다이군 네, 우리 연구소 영상을 준비해 주게 네 박사님 케인의 코크기는 먼 옛날부터 알아내려고 했던 거 알고 있니? 아, 아니요. 아니요. 처음 알았어요. 이집트 벽화부터 다빈치 뭐야 이게? 미국 오일 구역에서도 케인 코코비를 알아내려 했죠. 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덩텅텅덩 돈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크기를 알아내는 데성공했다 네타리와 함께 맞은 이 최첨단 녹즙 자성 여발기로 말이야! 이 이름만 들어서는 크로마키 앞에 서야 할것 같아요. 나와 내타리는 07년도부터 밤낮을 세간 끝에 케인의 코에 비밀을 풀어냈고 왜 조상님들이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알아냈다. 그 크기가 지구 수준이 아니었던 거야! 아니, 지구 수준이 아니야! 그.. 그게 무슨 소리죠? 녹색 자색 유발기로 밝혀낸 코크기는 무려 마이너스 3천만 년 케이님에게 달려있는 코는 엄청난 힘으로 압축된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큰 코가 은평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돈통들의 돈을 노리고 왔기 때문이에요 수금을 통해서 코크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해요 인정동의한 중요해. 코크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되었지 아니 사실을 아니 너희들 보고 과제를 위해 3천 원을 들고 오라는 것도 수금을 해서 코크기로 유지하려는 o 이지 <목소리> <목소리> 조금만 하려는 나쁜 n t k 에 대해 알고 나니 과제하기 기자기 싫어졌어요. 통통 그걸 알기를 바란 거였 e w 감독님! 다른 돈통들은 코크기만 바라봤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e 어, 과제를 잘 해냈어. o 잘 해결된 거 같으니 다행이야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지을까? 그럼! 마지막은 모두 코를 외치면서 끝낼까요? 좋아요! 턴턱톡코코코코코 있다가 유이다가유 지원자! 음 마무리가 그냥 응? 저거는 아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만에 또 작품이 하나 나왔구만 진짜 저 애니메이션 한편 아니야. 저런 거 제작 기간도 길고, 응. 저런 거 이제 외주 작업 받아가지고 돈 받고 만들어야 되는 거.